반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7일 밤이네요. 제가 아번에 어,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때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법조문을 조문대로만 딱 해석을 그때 하면 사업인가를 받은 그 후에 1주택자만 이제 그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을 어 적용을 해준다라고 했더니, 어 질문을 주시기를 어, 일시적. 그 1가구 2주택으로 집을 양도한 경우에는 집을 원래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사업시행인가가 난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주는데 소장님 어, 국세청에 지의해서 받았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잠깐 확인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사업시행인가 전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그거 한번 짚어드릴까 하고요. 어, 질문이 이렇게 A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재건축 대상 사업시행 인가 후에 이제 인가 변경 내용을 변경 중인 그런 상태에 재건축 B 아파트를 하나를 샀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이제 산거죠. 그러다가 현재 A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어, 주민등록이 어, 1주택인 그 어머니와 같은 주소에 이제 단독 세대주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어머니하고 합해가지고 A주택, 그 다음에 B주택을 하나를 샀는데 설명을 쭉 드리면 A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팔 예정이고요. B가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어, 이사를 다시 나가야 되니까 어, 그때 C라는 대체주택을 하나를 사면 얘가 계속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그런 대체주택이 되는지 자업생인가 당시 원래 1주택만 있어야 대체주택에 해, 그 혜택을 준다 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양도했을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는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A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그리고 A 주택 양도 후요 C 주택을 지득하는 경우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에 요 C 주택 비과세를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어 한번 볼까요? 답을 어 답변이 오기를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도할 당시에는 아직 시주택은 안 샀습니다, 그죠? 양도할 당시는 A와 B 입주권, B 주택 두 개만 있었기 때문에 A가 종전주택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되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한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대체주택의 특례겠죠. 그거는 재건축 주택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원칙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C주택을 사기 전에 이 A를 팔아야 됩니다. 대체주택 지득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C를 사기 전에 요 A를 이미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뷰가세로 팔고 난 경우에는 요 C를 요 B가 나중에 입주권으로 바뀌고 C에 대체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다 거주했다가 나중에 B에 또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여기로 입주해서 또 1년 이상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을 하는 것으로 봐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일시적 일가구 주택 2는 대체 주택이죠.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실제 거주 현황에 이제 따라서 하는데, 그 실제 거주 현황을 따지기가 애매할 때는 공부상 기준으로 어, 요 분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어, 적용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놨습니다. 일시적 일가구 주택 대체 주택 적용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요게. 그 다음 소득세법 1 5 6조의 2가 뭐냐 그랬더 요거는 대체주택 요건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아까 대체주택 거주에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 대체주택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완공된 그 2년 안에 그 주택으로 대체주택 취득할 때그 세대가 전원이 다 이사를 실제로 가야 되고 음. 관로안에 보면 요기획재정불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 이제 포함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는 어, 봐준다는 이런 뜻이겠죠? 어, 그런 경우 포함해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할 것, 실제로 완공된 집에도 1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대체주택에도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어,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지약 또는 거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가 해소된 그 후에 3년 이내에, 어, 그 해당 해소된 것만,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국해갖고 다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고요. 있 대체주택 요건을 요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걸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어, 지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어, 양도할 것. 대체주택을 대체 뭐 10년 이상 가있다가 팔면 안됩니다. 어, 완공되고 나서 그 2년 안에 대체주택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요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 요게 대체주택 그 비과세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어, 요 적용되는 걸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 이 주택도 어그 적용해주고 입주해 갖고 어또 2년 안에 앞에 집 팔고 1년 거주 요건 다 충족하면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요. 어 2009년 A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거주도 했습니다. 거주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B 아파트의 승계 조합원으로 관리처분 계획 변경 후에 요거는 승계 조합원으로 b 를 취득을 했어요. A 가지고 있다가 어, 그리고 A를 팔았습니다. 이미 A는 팔고 없습니다. 그럼 현재 뭐만 있느냐? B 입주권 하나만 있습니다. B 입주권 하나만. 근데 B 입주권이 어 철거하고 이러면 집을 지을 동안에 어디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주택으로 하나 살다가 사갖고 살다가 입주를 하면 비가세해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어 그럴 때이 사람은 과연 요 적용이 되는지 아까 앞에 분과 다른 거는 앞에 분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주택으로 하나를 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두 개였다가 하나를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팔았고 팔고 난 후에 관리처분 전에요 B가 이제 샀던 게그 후에 입주권이 바뀌면서 C를 하나 를더산 거죠. 이럴 때이 사람은 얘도 비과세 처리가 됐고 C도 비과세로 대체주택에 적용을 받았죠. 앞에 사례는 근데 지금 이 사례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B를 산 거예요. 승계조합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관리처분 후에 C 주택을 하나 더 샀다가 나중에 여기 완공이 돼서 어 집으로 완공될 때 입주하면 C가 비과세 되냐 이 말입니다. 다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다르죠 앞에 거랑은 이분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어즉 기사례 경우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먼저 파는 건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거는 왜냐 입주권이 승계조합은 이었기 때문에 승계조합은 그 다음에 아까 뒤에 것도 대체주택 요건이 안되는거예요 그 이거 팔아도 과세, 이거 팔아도 과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과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 짧게 정리해드리면요. 어, 그 다음에 요또 사례는 재개발 입주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아사업신 사업신 인가가 요렇게 났어요. 요 구역이 A, 이뭐 그냥 가구역이 그 거기에 가구역에 사업생 인가 후에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2007년도에. 어, 그리고 2008년도에 그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어,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대체주택을 이제 하나를 산 거죠. 2008년도에. 관리처분 후에 대체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A를 하나 가있었고 관리처분 후에 대체주택 B를 샀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 질문은 어 대체주택 요건을 다 이제 갖추었을 경우에 요 B가 대체주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어 그걸 물은 거예요. 답변은요? 예? 어집 하나 가있었고 뒤에 대체주택 하나를 샀죠? B에 이거는 적용될 것 같죠? 그죠 볼까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 주택 하나만 가 있었죠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p 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아까 156조의 2 요게 대체주택 요건 이었습니다 1년 거주 뭐 이런걸 다 충족할 경우에 전세대원 입주 이런거 그죠 어, 대체주택을 요다 대체주택 요건만 갖추었다가 1월 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어,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그 규정을 다 봐준다는 뜻입니다. 적용되죠? 왜냐 요 A를 사업생인가 전에 샀기 때문에 그리고 B는 사업생인가 후에 샀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음 설명 짝 해놨네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까 대체주택 요건을 갖춘 그런 경우에 갖추어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잠깐 한번 볼까요? 어, 이분은 A주택가 있고 그 다음 A가 이렇게 어, 이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응, 응. 이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냥 하나가 있다가 하나 대체주택이 하나 더 사서 적용되느냐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 사업식 인가 당시에 어,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하나를 과세로 팔게 되면 대체주택에 적용이 안됩니다. 어, 앞에 쭉 설명했었던 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업생인가 전에 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가 일시적 이주택으로 대체 일시적 이주택으로 하나를 팔았을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하나가 있다가 대체 주택을 산 걸로 그냥 같이 봐주는 거예요. 하나는 비과세로 팔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 A, B, C가 있었다 하면, 요걸 일시적 일각 유주택으로 양도했다. 그럼 요 C는 비과세 대체 주택을 적용해준다 뜻입니다. 어, 근데 사업식 인가 전에 이주택을 보유했어요. 이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를 과세로 팔았습니다. 과세로. 이 A, B가 있는데 얘는 과세로 팔았어요. 세금. 그리고 C를 샀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 주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C가. A도 과세, 시도 대체 주택이 안 된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입주권으로 이제, 그, 어, 아, 요 설명 전에, 어, 승계조합원일 경우에, 여기는 이거 제가 요, 요약에는 빠졌는데요. 승계조합원으로, 어, 샀던 그런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분은 시 대체 주택을 사도, 얘도 과세, 얘도 과세입니다. 대체 주택 인정이안 됩니다. 승계 조합은 원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야 됩니다. 이 아이 그요요 요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는 관리처분 전에 사야 됩니다. 사업식 인가 기준일 해가지고 어, 최대 언제까지 사야 되느냐 관리처분 전에는 사야 됩니다. 요거를그 다음에 대체 주택은 언제 사야 되느냐 그냥 사업식 인가 후에 사야 됩니다. 얘는 요 요건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는 관리처분 전, 하나는 사업식 인가 후 아무 때나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으로 바뀌는 요, 이제, 주택을, 요, 적어 놨죠. 사업생 인가 이후, 어 매수해도 좋은데, 앞에 거 여기 입주권으로 바뀔 집은 사업생 인가 후에 사면 되는데, 다만, 관리 처분 인가 전에는 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대체주택 정리할 때 중간에 뭐 버벅댔는데요. 결론은 <웃음> 결론은 다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대체주택 일시적 이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관리처분인가 전에만 재개발 지역에 집을 사셨다가 앞에가 있던 집 하나 비과세로 팔고 그리고 하나 남은 집이 이제 관리처분이 나서 사업 그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그 이후에 다른 새로운 집 하나를 사시면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대체주택 요건으로 적용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처분 후에 입주권 사가지고 다른 집 하나 더 샀다 그거는 둘다 과세로 파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사업생인가 전에 이미 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하나를 과세로 팔았다 그냥 어, 뭐, 3년이 지나든지 이래가 비과세 기간을 놓치고 과세로 팔았다. 그런 분은 뒤에 치득하는 대체 주택도 과세입니다, 과세. 대체 주택 요건, 그게 자격 미달입니다. 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일 경우에 왜 대체 주택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법 조문대로만 하면 딱 안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일시적 유주택은 인정을 해주시네요. 굉장히 고민에 입사이신 분들 해결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